아 u s i 게 e s s 다 u s i n 것보다는 조금 어두운 s s business. business. business. business. 인 u s i n e s s business. business. business. b 니 s i n e s s b u s 아 n e s s business. b u s i n e s 이 business. b u s 이 n e s 만 business. business. 안녕하세요. 대구 운영궁 신당의 해령제자입니다. 궁합을 하나 준비하긴 했는데, 네. 어, 이두 분이 어떤지만 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요 우리 여자 자손은 여자 몸을 하고 있지만 은 남자나 마찬가지다 이 사람이 대차다 대차고 아주 그릇이 크고 잔잔한 거 가지고 왈가알는 스타일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은 이제 천인간의이 이름을 날려라 뭐를 하든지 이 사람은 하여튼 이름을 좀 날리실 거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 네. 남자도 사실은 여자랑 좀 비슷해요 이렇게 이름을 좀 알려라 하는 사람인데 이제 이 여자보다는 조금 기세가 조금 약하지 예, 그리고 이 남자는 끼가 많아 예 끼가 많아서 오히려 여긴 여자남자 조금 느꼈지 아 남자가 여자 남자가 좀더 여성스러운 기운이 있어요 어 네네. 약간 좀 이렇게 진짜 여기는 좀 기생사조 같은 느낌 어,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이두 분이 어떤 관계로 좀 보이세요? 네 말해도 되나? 약간 있잖아 갑을 강제처럼 비즈니스 같은 예. 그것보다는 조금 어두운 뭐 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안될까요? 속 시원하게 네, 아, 근데 이 남자분이 끼가 많아요 끼가 많고 네. 어, 어떻게 보면 성적인 매력이 좀 있다 그래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갑, 누가 갑이냐면 남자가 갑처럼 보여요 아 남자가 갑이고 예. 여자가 어린. 데 예, 그렇게 보입니다 아 <웃음> 이게 뭔가 좀더 얘기해 주고 싶고 말씀을 하시고 싶은데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아나 맞아요. 남자 갑도를... 그럼 대충 알아들으면안 되나? 꼭 <웃음> 아 말을 해야 되나? 음. 어. 그 저한테 보여주시는 건 그래요. 지금 음. 갑을 관계고 남자가 이제 성적인 매력이 있고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됐어요. <웃음> 네 저는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그럼 이분은 연인 관계 는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아 네네네. 아닙니다 연인이 아니에요 아. 여기 둘이는 조금 기운이요 태양의 기운이 아니라 달의 기운 밤에 만나는 사람 두 분의 어떤 궁합은 어때 보이세요? 만약 만난다면 연인끼리 만난다면 만난다면 네아왜 자꾸 있잖아 맑지 네. 않은 느낌 그러니까 연인이 되더라도 왜되게 있잖아 밤에 불타오르는 그런 느낌 네네. 그러니까 낮에는 말이 없어 둘이 네네네 대화가 안 됩니다 네네 근데 밤만 되면 너무 좋아. 아... 어떤 건지 알겠죠. <웃음> 어, 네 아주 왜냐면 아, 너무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자꾸 나오니까 저도 조금 당황했는데 아 어쨌든 근데 지금은 그 연인과의 관계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연인적인 느낌은 별로 안 느껴지고요. 네, 왜냐하면 네. 여기 둘이는 그러니까 만약에 연인이라면은. 석궁합이 너무 잘 맞아서 사랑하는 연인이지. 석궁합이 그, 좋은 궁합. 그런 사주구나. 네, 예, 서로가요? 네. 예. 아, 서로가 음. 이성적인 그런 호감은 없는 건가요? 근데 둘이 보니까 뭔가 교류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든지 뭐 하여튼 만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 맞아요. 마주치긴 마주쳤어, 이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지금 둘이가 서로 생각하는 감정이 나쁘지 않아. 음. 예, 좋은데 이게 막 정말 이성적으로 정말 막 사랑한다. 뭐 이렇게까지는 안 보여요. 아. 예.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 드릴게요. 남자분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고 여자분은 송가인 씨예요. 스트 아 그러니까 선후배 관계인데 이게 뭐가 소문이 났구나. 이게 그 뭐냐면은 유튜브에 카더라 뉴스 이게 둘이 결혼을 할 거고 그래서 지금 송가인 씨 측에서 소송했어. 예, 고소할 거다 너네 다이어. 왜냐면 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송가인 씨는 아직 일더 해야 돼요. 일부는 일하고 싶어요. 지금도 네. 부족해요. 네. 더 일해야 되고 한 평생 이거 가수로서 아예 뼈를 묻으려고 마음을 먹으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여기 둘이가 이제 그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주도권은 남자가 잡아. 그러면... 여자가 세 보이지만 네. 이 여자가요. 딱 따놓고 보면 굉장히 여려요 엄청 여성여성하고 어떻게 보면 순수해 아... 근데 이 남자는 사실 꿈이야 그래서 음... 가불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네. 왜 만약에 사귄다면 그런 어떤 자세한 이야기는 모르지만 일단은 연인관계는 아닌 거잖아요 지금 뭐 서로 사랑한다고는 라 보이지 않습니다 찌라씨가 이게 일어난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수 있을까요? 둘이 되게 뭔가 왜있잖아 눈빛도 좀 애틋해 보이고 그랬나봐요 아... 같이 출연하면서 그리고 이 남자분이 끼가 많잖아 예 그러니까 어 그렇게 음.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송가인 님은 지금 일에 대한 더 그게 마음이 큽니다 음. 예.